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경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판매를 하셨을 때 문제가 될수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앞쪽에 가져다 놓은 물건들이 있는데요. 이 물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판매했을 때 까다롭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제품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는 장난감 테이프고요두 번째 에 있는 거는 이가리 마우스 피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사용도 할수 있고 성인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왕관이고요. 네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 다림입니다 자,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품만 보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이 제품은 좀 쉬울 것 같다라는 제품 혹시 고르셨나요? 혹시 저희 피디님은 어떤 제품이 제일 판매하시기가 좀 까다롭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왕관이 제일 까다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음 맞아요. 왕관이 제일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수입하는 측면과 구매대행이라고 하는 측면이 조금 나뉘어집니다. 자 왕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린이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가지고는 어린이도 사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인지가 될수 있는 제품이라면 어린이 제품 인증을 받아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말씀드렸던 이 장난감 테이프와 같이 이 해당하는 상품도 kc 인증이라는 어린이 제품 인증이 있어야 팔수 있고 해외 구매대행 시에는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시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외구매 대행을 하시 않으셔야 되는 제품들의 목록들이 나와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기안전 그리고 생활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우리 전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품안전나라 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그 해당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해당하는 물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사실 다리미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인증이 있어야 되고 전파 인증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증비가 못해도 한 500에서 1000 가까이 는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입하시거나 여러분들 수입하셔서 판매하시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증되어 있는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인증되어 있는 제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또 선택을 할수 있는 게 아마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해외 구매대행이라고 하는 건 고객님께서 내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 해당하는 상품이 해외에 있는 물품인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물품을 우리가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 받고 이 해당하는 상품을 해외에서 우리가 사서 고객에게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해외 구매대행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구매를 대신해주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품을 저희가 받고 주지 않아요. 해외에서 바로 상품을 주문해가지고 고객에게 보내주죠. 자, 이것을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앞쪽에나 말씀드렸었던 이 제품들은 다 인증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한 물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품들 중에서 인증을 받지 않아도 해외 구매 대행을 해도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물품은 아리미 이 제품은 KC 인증 이라고 하는 인증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렸었던 이 장난감 테이프나 장난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입을 하거나 판매를 하실 때 KC 인증을 꼭 받고 한국에 수입을 하신 다음에 팔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가끔 이런 상품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 분명히 다나쌤이 이거는 KC 인증이 있어야지 판매가 가능하고 해외 구매대행으로는 판매하면 안 된다는데 네이버랑 쿠팡에서 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애들은 뭐죠? 그분들은 다 여러분들 신고하시면 되는 분들입니다 인증 없이 판매하시는 불법을 행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혹시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갈이 마우스피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갈이 마우스피스는 의료기기로 들어갑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상품에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라걸꼭 기억해주세요. 이건 해외 구매대행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제품이 하나 있어요. 산소포화도 측정기 라고 하는 제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몸 속에 지금 산소가 어느 정도가 있으니까 뭐 이걸 가지고 코로나가 상태가 심한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포화도 측정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근데 저도 한때 팔았었다가 지금은 팔지 않는 이유가 의료기기 인증받은 산소포화도 측정기 제품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이 해당하는 제품을 중국에서 구해가지고 제가 구매대행으로 팔아보려고 하니까 의료기기 안전관리법을 찾아보니까 의료기기로 들어가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구매대행이 불가하다고 라 적혀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품을 판매를 하실 때 이러한 인증이 필요한 제품들은 좀더 주의하셔서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왜 다리미는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냐 그 중에서도 인증이 없이 판매가 가능한 품목을 목록으로 또 정리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시면 은 전기인두, 다리미, 주름 펴는 기계 이런 상품들은 KC인증 없이도 구매된 가능한 품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의 제품으로도 요 선풍기라든지 뭐 다양한 제품들이 여러분들 KC인증 없이도 구매된 가능한 품목으로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상품 더 말씀을 해 드리자면 이 상품과 유사하게 지금 여름철에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에 좀잘 나갈 만한 상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물총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뭐 플라스틱에 물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뿅냥뿅냥 이렇게 쏘기만 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비싼가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물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kc 인증 어린이 제품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런 장난감과 동일한 제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도 해외 구매 대행하시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이 팔고 싶은데 이 시장에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애들도 있는데 나도 여기 들어가서 빨리 플레이 해가지고 돈좀 땡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위험할 수 있다는 라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 두시고 오늘 제가 설명 드렸던 이 해당하는 예시 외에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래 링크에다가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해당하는 품목들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가지고 문제 없는 판매이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쭉 나와있는 표를 보신다 하더라도요. 자세한 정보를 좀더 궁금해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 세이프티코리아 사이트나 아니면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인증을 관리해주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증서를 주는 회사들인데요. 그 회사들에다가 이 해당하는 제품 제가 수입해가지고 판매하고 싶은데 인증비는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적을 업체들마다 다 상의하니까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매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판매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구매대행 하실 때 절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된 제품과 그리고 해도 되는 제품들 잘 구분하셔 가지고 판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나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